12지장 절제술, 12지장 공장문합술 중 의료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가단 5276334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9년경 상위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위장관 기질종양, 고혈압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며, 이어 12지장 절제술, 12지장 공장 문합술을 받았으나, 복강내 농약 발생 후 폐혈성 쇼크가 진행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한 판단. 망인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십이지장 절제술, 십이지장 공장분합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과실로 인하여 장기의 손상을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비지장 절제소일, 시지장 공장 분합소를 받다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한 사실 당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처치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외과적 수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사유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이처럼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기여했는지 여부는 부관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판례지적은 아래 판례로 가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